영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이 알파벳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파닉스 음가를 지도하셔야만 합니다. 정확한 음가를 익히기 위해서 원어민 선생님의 입모양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파벳 F, J, O, Q, R, S, U, V, X, 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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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b b c k k k c d d d d d, d. e A, A, A, e e e e G g, g, g, G, G, H, H, h, h. I, E, E, E, I, J, J, J, J, J. j. K, k K K K K L L L L L M M M M M M M N N N O, ah, uh, ah, uh, ah, uh, O, oh. p, p, p, P, P, Q, K, K, K, Q, R, ur, ur, ur, ur. R, R, R, R. t t t t y u a a a u b v v, v v v b w w w w w X, X X X X Y Y Y Y Z Z Z Z Z 어떤 발음은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사운드들이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소리와 입모양을 보시고 여러분이 정확한 알파벳 파닉스 음가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영리법인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에서는 영어미술지도자 민간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영어미술교수는 블렌디드 러닝, 면대면과정 온라인과정, 창업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